거실부터 유튜브 영상 나오겠네. 안 나왔네. 아, 자이아 시작합니다. 아, 오늘 아, 아, 는 다셨어요뭐야아 오늘 내로갈인가수리로 아, 수리가수가겠나 아니, 우리는 참참들하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전거서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실 이거, 와거이 이거. 죽겠다. 거 이거, 아우 은어은 맑은 맑은 맑은 맑은 맑은 맑모 맑은 맑은 맑이 맑은 맑은 맑은 맑은 맑은 맑 그가 <목소리도> 아, 아, 아, you mm -hmm. 뭐그러� s 아어 r e uh, i r e a d y 아달 아마 보통 사람한6배이 치지 않았을까? 이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난다래 말하고 큰일 났 대신 에하겠나 아,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아이스 먹겠습니다. 저는 믹스 로렌시는 아이스 달래요. 믹스 한잔 하고요. 안아는나는 믹스. 믹스 세 잔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믹스 세개에아이스두 개. 이에요 안녕하세요. 대박. 그 왜... 50? 아시이야 뭐, S는 뭐예요? 이거예아니었뭐안읽어요5아예 S06. 나는 이 영어도 몰라. 52. 50. 52였어요. 50 몰라. 엄청 찾아놨거든요. 좀 그래 있어요. 아다제는 넘으면 몇나게되는금 아, 왼쪽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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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스테이크면 응. 왼쪽으로 많이 안보고 붙인나는생각만 해. 거오 나이스 나이스 아니요 장장한다가 긴장하는 남자다 트가 <웃음> 응. 진짜 중요해 게임에서 갈라울룸 네. 드라이브는 한 번이고 커터도 어차피 한번이까 야! 네, 네? 다쳐놓고 글리버트한번이뭐두달배 사람하고 뭐똑같안 된다 안돼 그냥 니 형은 뒷수 계속 보잖아 <웃음> 좀말좀 해줘 뒷검수 계서 보자 나이키고 흡신지 아, 애매하네 이런 일을... 뭐고? 1 5 0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바람이라서 아, 뭐, 마 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아나안 말려 아 말려 어. 야 씨... 뭐, 혹시 뭐 말렸다 7번 참고 있나? 감로이나이야 헬시오 한두 앞서는 준비되해요 r e 어, 좀 짧겠다. 뭘빠진거 어이아오우 나이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자, 준금 브릿지 1회입니다. 다리 센터 위에 준비되면 <웃음> 시작하세요. <웃음> <웃음> 아, 밀렸다 아, 나 아직 안 썼는데. <웃음> <살았다>. 어, 요아출해주세요 탈출해주세요. 주요탈해주세요탈출주세요 탈출해주세요. 탈출해주세요. 탈출해주세요. 탈출해주 오르막인가 좀더 하셔도 되겠다. 아이애이. 아, 두번 맞네, 와. 앞에 너무 소리. 고민해, 면해해 고민해, 고민해. 해해 ready 빨리봐봐세아이이네 어, 포이네우 아, 포이네 광시시네. 오케이. 쟤이 멈네 사람한테 다라니다들어 컵지 Ready. 아다 오! 어 유빈 <목소리> 내가 개인가지 아이씨. 뭐지, 이거? 그냥, 이거 안 지나? 너무, 너쓰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리 너무, 너무, 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정말, 이거 어키인데데인가월키인 아, 니가 왜? 왜 <목소리> 아, 월 아, 데다 아, 일키가 아, 월키인데가? 아, 월키가 먼저 써라. 아, 아, 어, 래 m a r r i 서 g 보 s 차 뜨리고 좀. 팀서해야겠다왼쪽은다사오 없다. 중에로드가 이거. 이하게 셀쳐, 플 왼쪽 보고 최대네. 아그안 나지. 페어웨이. <목이> 아, 쟤가 치고도. 가 치고도. 아, 고도쟤도고이 아니 나는 e y 못쓴다. o s u l a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기 때문에.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Fairway. What's <laughs> up? What's up? Who did I t e l e Ready to look at the t What's up? Obie, how am o r u n n i n What's up? m ready. 야 이씨, 에이, 어, 어디, 아이고, 라 <목소리도> 안돼, 한두 아, 네, 네. 번만 치두 치고. 양치이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 치고, 치치는 치고, 치고, 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치 아우 아 여기가 락락다들어갈라 네컵밭니다우리아하세요두 마리. 거짧고 오! 오케이! 타정이 타이양받치네 네, 끝까지 와, 야. 음, 잘하고 있어. 아, 아, 나. 그래. 쟤, 게 도로 그림이야 쟤, 토르미야. 야 토르미야. 야토르미 아, 또더자로 아, 또원자 아, 아, 또원 아, 또원 아, 아, 자로 아, 또 아, 또 원자로. 나또 원자로. 아, 또 원자로. 아, 또원 오, 우리 눈빨리 가갖고 지금 가서, <웃음> 갔어요 서서 가서, 가서, 가서, 로서 가서, 가 카메라. 가서, 가서, 가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 가서, 가이네 아, 나도 시야, 웬.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삐치는 데. 공보보고있뭘다뭘 보인다. 뭘보다뭘 보인다. 뭘다뭘 보인다. 뭘보다뭘보인 보인다. 보다 보인다. 뭘 보인다. 뭘보인보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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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번, 칠번 가볍게. 원래 아까 편기에서1 3십 뭐 보가 나왔으니까 이덕이니까칠번칠 거만 한. 컨트롤 첫에. 에이. 라페드, 라페드. 어, 커트, 커트. 라페드, 라페드. 브라. 내려먹어 프로치. 야 항상 누아야는데 무섭다 그러니까 무서워 집에 갈때저 드라이브 있는 거꼭 확인했네 <웃음> 아니 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뭔 사람이 없다면서 하 나중에 형들이피크 드라이브 나중에 등록으로 올 집에 안해거죠 우리, 코아팅이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네.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처음부 똑바로 치기 힘들데나 무조건 오른쪽으로 덕한 온기로 거치는데, 왼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잘래 세게 싫려면 세게 칠배딱 체로 딱 떨고면서 있 아, 힘이다 음. 어, 그래. 방금. 이거. 음? 이거. 이거 빈다, <놀람> <놀람> 진짜. 그리 맞히니까 벌리다 내가 맞히니 이거 트걸라그러그 맞추기 합니다, 요즘. 이거 반복이야. ready. 무 뜨거워. 이 친구가 너무 뜨거워. 이친구거워이 친구가 너무 뜨거워. 이가너거워이거워이 친구가 너무 뜨거워. 이 친구가 너무 뜨이이가거워이친구이가이거이이가이 가만 하세요. 자, 아, 샥. 오케이, 오이시 파워, 파워, 다르지? 따다다 이거. 파워, 됐지? 파워가, 씨. 파하고 싶어요, 잠시. 이크 그러면 독수리가 없는데? 사람들오 어, 너무 너무 다 세기로 세고. 저그러 많이 안했 2.2 거이한습니다아 너무 약아너 오. 오. 다 오, 잘하네 이 음, 약간 우리... 아까 몇개 목차렸나? 120개야? 오, 짧다. 그러니까 몇 개, 100개 밑으로 100개 밑으로 이 요런 친구는 욕다한번 했습니다 니가 욕을 파는 거에나 내가 아들미가르쳐가고 내가 아들내미가 같이 집어다니고 내가 아들내미와 같이 다나 여섯 뻥 났다 형준이없으니까양한담안야야깐 좋다 맞죠안 들어간다 이거 이제 39만 해야 돼요? 39만 해도 되나? 안해도 되나? 는데 전체 아 보고는 진렸네 여보 놀준야 되나? 룰이? 이 천지 만 400만원이네 데 어떻게 이름도이야 머리건 썼어? 아니 아까 그 <웃음> 공포감이 집이야, 그저 벌써 멀리는 두개다두 개씩. 그래 났을 때개 잘하고 내가 입을 수도 있어. 대로 사실 이요원이나오기 하나면 끝나잖아. 나 멀리는 두개 남았어. 아이고, 정 사장님도 오늘 막좋습니다아 근데 진짜 그 탄도 때문에. 아, 근데, 왜, 16분. <웃음> 재현아, 6개월 뒤에 너희 모습이다. 10미터도 달라요? 6개월 뒤에 너희 모습. 무슨 소리 하다니? 아시었냐 너무 잘 씻었어. 굳이 놓지, 이물건들 어? 씻으러 들이다. 얘아 것도 아니고. 지현아 저, 하얀 볼 치봐봐. 그걸 빼고 하얀 볼 치봐봐. 아. 니는 날리는 거안 보자. 저, 미니공 <웃음> 후보대 사려대요. 어, 내, 저기, 그, 저, 지분이 좀 있다. 주식은 좀 많이 사왔는데. 이게 날려서. 그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하나아제 아까처럼 그림 크래입니다 오! 와! 진짜 보기 좋야뭐기아서는 거야? 오. 와. 60이 나다. 와. 야, 우리 치는 거 하나, 지 이상님, 니가 얼마입니까? 내가 뭐. 3,900원입니다. 아, 대학 어, 잘했습니다. 어, 네. 좋네. 네네. 어, 너도 저신으로 한번 치볼까? 신발 한번 <웃음> 나간다니. 근데 좀난릴지 날리 이상 날려. 날린다요맞아 먹고 리아 그래요? 그게 더 가벼워. 내차야된거야어 맞아요. 예. 아공 가볍다고? 응. 네. 이런 그런도 좀. <웃음> 핑크 볼이 진짜 가벼워. <웃음> 같은 제조사의 핑크 볼. 진짜. r <웃음> e 제일 그래? 물날라가것같아 생일이 사실이 한환이운동하 만이 있네 생일이네 <목소리도> 너운동요 아, 뭐, 뭐, 뭐, 뭐, 뭐, 뭐, 기초.. 기초.. 기초 도 되네 어떻게 이렇게 는이 많이 타지 않네 나뭇안 된다 rough 오이 와 오마 빼 a o 60 네, 올렸습니 나이스. 아, 이 친구는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싸워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나고못하나 잘 맞습니다. m u 김치 깜아 정치 인 첫날 자입니다레 우측으로 한번니다 너무 다야 결국이었로 봤습니다. Oh, They're cool m o v i e E aí 살이게나니 아, 이게왔 아, 이렇시 아, 이 아, 이렇 아, 이렇게 어 아, 이 아, 이렇야 아, 요 아, 이어 아, 아, 렇 아, 이 아, 어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어요 아, 아, 진짜 이 좋았대요. 이라 봄이 맛있어았어 몰랐어. 레디 아, 날맞았는데 어, 배관은? 快吧吧吧 oh, 뭐냐되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저렇게 한번 용해서뭘 이용해서? 해서뭘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서뭘이용해요뭘이서이이서 가슴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쪼금 있어. 벌 이게. 소진아 서 있을까? 어? 왜안 하죠? 왜안 하죠? 쪼고 있어. 벌어져. 하게뭘생각하니 아살도에 어, 어. <웃음> <사람에> 올라갔네. 고산다비오 <웃음> 어, 뭐 <웃음> 아 자, 나셨습니다. 고2 3 7다 오, <목소리> 아, <목소리> 야, 보비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고 보고, 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 보고, 보고, 보 보고, 보고, 보고보고보보 아 내가 웃기지 않겠 네, 그어라고친거한 네. 많이 캐가 아, 나이스. 아, 나가서 웅하신것 같은데. 맞 맞아. 맞아. 어, 어, 어, 맞아. 어, 어, 어, 어, 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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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I'm r 면다가 친다고 치는데 어떻게 이걸 치는데 짧게 나가라 이게 만 안되나 진짜 뭐지 치는 의미가 뭐지 이러 아니 치러도 다시 깨가았지 ready 아잘못 맞췄어요 아, 예, 어, 어디 뭐라 있네? 로봇 컨트롤 아파네 이제 게임 전부이잖아 근거 많이 r e a d y 아 맞아 우리는 무조건 되게 근데 좀결이좀어려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거요 맨쪽고막 음, 이런데, 물건을 막 골라가는 그거 <laughs> i 갈 ready 와, 갑자기 또, 바꾸면 다 프로로 바꾸면 아, 기가다가로바꾸면 거기다 커터도집투락 아, 가프로왓가꾸면 왓가락. <끝> 아, 왓가락. <펄이>. 아, 왓가락. <끝> 아, 왓가이 음. 아, 왓가락. 아, 왓가락. 아, 왓 아, 왓가락. 아, 왓가 아, 기 있으면 얼로 갔다 가라고. 답답했지 않나? 또또또또 가려가. 원래 이름은 아. 자동으로 터져. 가야지데 이렇게 치고 살기만 하고 는거 치는데. 아니 조금만 밀면 죽는다. 오르막이잖어 오르막이니까 더 그럼 금만땡기시면야 차라리 확당기시뻐라그럼 된다 똑바로 맞으면 남은 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투어는 가능하던데 아 너무 가깝도 없으니까 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땡기부터 웃음> <웃음> 목소는못알아들 아. 아. 왜? <목소리> 그럼 망하는거야 누나 가세요 사장님 어디서 가네카운트인또 바로 보시면 안됩니다 뭐하 <목소리> 아, 왜요? 아 오르막이라서? 그럼 그래, 지금 250이상 쳐야돼 50이상 쉬어야 돼 50이상 쉬어아돼아구가 멀리로 하 그래 그치. 얇게 응. 맞는데있지 만든 응? 맞는 게 맞는게 아니라, 우이가볍다없니다한번 그 치고 나가? 그냥 뭐, 조금만 잘못 만잠가지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안녕 안 된다니까 오비 없습니다 아그나어 갑자기 말은 웃어서파에데 세금만에 올리는 아니 아교 아니 한 10만원 당해아지 그때부터 내가 말해 주실거야 진짜 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번씩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막. 무슨 무슨 일이고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 oh, 오케이. Okay. 오비. 스 아, 진짜 와, 참지 마라. 긁지 채. 어해 근데 이거는 레디. 나이거올리멀리 다셨게. 어, 맞추기 괜찮같이. 이럴때도 엄청 돌아뵙는다 아 이거 다아가씨 안해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넓은데넓은데가 아, 아, 어, 아, ready 연습 많이 했다 이 계산할 때이만야 계산을 맞춰는데 내가 어 이만의 계산내몸 다시 풀무오 기다려가지고 테이크이몸 다시 풀어. 지나가. 수 아, 어, 아 이거 아, 뭐라, 너무 지 아, 힘들어, 아, 어. 뭐 잘... <웃음> 아, 힘들어. 아, 힘 빼고 치란 말이야 힘지어이나가 t a k e y o u Ready, r e c 나 c h e c a d 이제 l o h i m e s t 해라 a ou 는 ã o Fala, 아, ô, ô, ô, 어 여러. 여기서 말이잖기좀 해라. 오늘 내 퍼펙트 게임 할거니야 음, 보기 더블 보기안 하니까 완전히 바 <웃음> 어? 지완이 열등니야리고세대잡잖나세잡지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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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 좋다 좋다 뭐라 저깜판은 가짜다 아저가아요 아, 응. 저기 골프장은 저희들이 막자 간다 야 잭시오채를 갖고 왔어야 됐는데 아, 아 야, 다음에 올때내책 갖고 올게 알겠습 당장 샀을건데 아. 잘하고 좀들어 아. 어. 아하고가거는 Yeah. So ready, so ready. 내 어, 이거? 라한에국에서 마스크 이 노래 지금 왜 끼친지 몰라요 지금 서진이 지멀리건다 시켰었어요 멀리건다 시켰어요 왜 그러지? 볼프린 있잖아 지한니네 드라이브로 드라이브 날리는 거 보고 가시다 드라이브 r e a d 디 이미 끝이요가핑할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ready. 야 발판 어. 내 내가 오늘 안 이유를 라고했던 내가 안 되는 이유를 하라고 다장볼게요 I'm ready. I'm ready. I'm r e 야난 장갑 이거 주월가 이거라고 주문했는데 아, 아직도 <웃음> 내 쓰고 <웃음> 있는데 <있었네. 웃음> 아, <웃음> 아 그때 드린거야 이게? 아직도 쓰고 있다네 기가 파포에서 입고 있는데 끝까지 쓰고 있다네 이 연습인간 같은 거. 그, 이래 생긴거였지? 스크립 쓰면 장갑봐야되네 됐어 들어갔다 들어가라 내시와 둠둠 보게 했다 이거. 근데. 와, 근데 여기서 와돌돌보기 안했는데 6네8수있던데 다음에 또걸어어요 또 다음으로, 다음으로 12, 12월인가? 13월이 팝파인데 아씨 완전 진짜 경남 렛잰스 스포컵 오른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목표 잘했어 진짜 어제 진짜 잘 되는 것같아 오, 그럼 도 모르겠다, 이거. 오, 내려놔? 다개 쉬다가 지금 아개 됐다, 이거. 내려놔? 심해 보였는데. 와. 야, 이거는 왜. 이어가기 맞네요 근데 이어가 안 되네. 아, 이게 좀만 이어가네이 시간. 진짜. 와, 이 희한해. 이어가 똑같이 돼 있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아. 어. 나이어 어. 그렇지. 그럼 더 하고. 어. 초경도. 초경도 뭐는기로지 오늘. 자. 맞아. 황종보기에아짜증나다 송종호? 종호 와는데너좀 오래 황호가 부작가거 아니에요? 네명에 5명이서 쳐야 되는데 그럼? 그럼 한한번더쳐 형준이 오잖아 형준이 또 형준이 형준이 온 내가 출발했어 오고 전빠질게종호가 집어. 고 빠진다고? 내가 빠지줄게종호안이네 종호 형준이 이래 치라고? 형 치고 와 조긍하다 아이 새끼 존나 어아고맙다원리 있죠 제거 뭐라? 원리 어때 라야 지금부터 파파이고아씨 어, 그래. 어, 지금부터 원리아내가씨아 어, 아, <웃음> 집중... 아, 이건 아니지 야 확실하게 얘기가 집중이 안되아 <웃음> <웃음> 이건 아니지 진짜사람를 <웃음> 아, 이건 아닌데. 아. 씨. 아. 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이. 아, 이 그... 바로 상보고 때렸는데. 아, 얘 예. 지금 오비도 안 했는데 는데 이상한 데서 그거 이였어 왼쪽 바함이 되게 신다고 뭐, 뭘야 돼? 온도도 고려도 하고. 아, 로도뭐 있잖아. 뭐제 아이폰 보는런거 같은데. 아. 됐다. t h a 말고 my p h o n 아 though. a I'm j o k o k i n g I'm j o o k i n g I'm joking. i n i g I'm m 자 아, 진짜 아끄워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사구, 아니, 사고 동안 30, 30, 35만원이다 아니, 인마 이거 저, 저 떡을 보기 할 때까지 앉아 있을까? 떡을 <웃음> 보기 할 때까지 그그저 저번 피워줘야 아니, 되잖아 야, 그럼 아, 형님 완전히 앉아있어 아, 증명으로 저거 피워줘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빨리 어, 이 아니, 시 있는 얼마인그 다음 땐 여기서 이방 근데 방이한개야네명 그러니까 형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볼거 같으면 지금 빨리 말해서 방한개더하겠어 아, 형 내가 빨리 줄게 사람이 네명이서 설계도 봐야겠 진짜 저는아사용을내다내려 내려오겠다 이거는. 오! 말뚝이 되게 위에 있네. 오! 날쓰 어. <웃음> 근데 열겠다 나무가 많아서. <웃음> 왜안아무거이 스케치로 했던 대로 가기만 해. 세컨드 뒤에가 세야 하 어? 짭신가. 그렇죠. 자차. 그해야지 안에 들가는 거 ready. 아, 됐어. <웃음> <웃음> 어, 아가씨, 아가 아가씨, 안 어, 아가씨, 가 아가씨, 아 아가씨, 아가 아가씨, 아무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아가가씨 아가씨, 아라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 진짜로 풀맞는다고딱 계산하게 되면 1 4 0 c m 진짜풀맞든것같 상황이다 근데 밑에 놓고 셔야 돼나 밑에 놓고 계산하는 거야 ready 리 우야리 우야리 우야리 아무 리 우야리 우야리 야리야야 아, 진짜... 아이, 바람 틀어볼래? 에이, 바람 찬거 없다. 이거 니 짧은 거에 빅시 타기 타임. 바람이 뭐. 3밖에 안 먹어. 3점 가득 안 돼. 2?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아, 진 그렇지. 2? 2? 2? 2? 이 프로그램은 지이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스 이모누이있으면니다도 되게 험하다고 사람들이에는데기 비슷하네. 자, 장가. 헬스, 빵, 날스 헬스. 헬스, 지난 not going to 입니다 l 로 t t l 오른쪽으로 한 a 반 i 습니다 내가 버리 o 면이리 i 나. 아, 약간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아니 그냥 i t of a little bit of a l